오늘은 게스트가 없나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조인하셔도 됩니다 컴온 들어와 들어와 새로운 거를 개해야 돼서 왔다 누구세요? 어. 빨리 자기소개해주세요. 혹시 우리를 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네 지수 언니랑 같은 팀 당연히. 멤버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어, 또제 본명은요 박채영이고요. 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블랙핑크에서 로제란 아, 없으면 절대 안될 존재이죠. 네. 과일이다. 너무 맛있어 보여. 저거음이게 어, 뭐야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마일이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이게 야광이야? 태국에 와서 이게 으 이게 뭐지? 야광이야 으 어, 완전 퍼펙트 뭐라 와. 했지? 어? 야 너무 잘컸는데야 너무 다르잖아 언니 먹어볼래요? 거의 거의 이중인격자 수준으로 다른데? 진짜? 이게 이야 이중인격자 언니 이거 먹어봐요 빨리 으잇 어? 으잇 어? <웃음> 너무 동그래 왜 이렇게 체격보다 빠삭거려? 어때? 내 스타일 아니야. 스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다 리사도 <목소리> 여기 이렇게 쪼이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리사다. 진짜? 근데 내... 어? 리사다. 제가 <웃음> 리사 이거 먹고 있었어. 뭔데? 마늘 스틴. 망고 스틴인데.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마늘 스틴. 마늘 스틴? 아, 이름 지수님. 진짜 너무 이상하게 지었다 지손이 준과 아? 탈룰라. <웃음> <웃음> 사와디캅 이렇게 해야 되나? 창문에서 누가 복 누가 봤어요 여자였어요? 누가 <웃음> 유아 <웃음> 어? 어? 언니! 내네네 꼬십이 성공했어. 볼볼 나왔어 언니. 아 <웃음> 아. <웃음> 무서워. 언니 무서워요. 무서워. 아 진짜. 우리 우리 다해 주자 이렇게 가지. <웃음>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웃음> 우와 완전 체야 우리. <웃음> 오랜만이다해 <웃음> <웃음> 어저 <웃음> 어 아까 언니가, 이거, 아까 언니가. 우리가, 아 우리 아까 우리 아까 하트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아, 뭐죠? 뭐죠? 파워레인저, 아니야? 파워 레인저야. 파워 레인저 너무 멋있었어. 파워 레인저. 하나, 둘, 셋. 근데 왜 비둘기야? 왜냐면은 얘, 얘 비둘기 신이다. 어? 어? 내가 비둘기둘 비둘비둘, 비둘기 <웃음> <웃음> <웃음> 조심해. 영어 알아들어? <웃음> 그렇게 <웃음> 놀랍진 아, 않은 뭐야? 얘기예요. 뭐, <웃음> 뭐, <웃음> 어, 언니. 언니 유스마이 소리 머리 안 감았어요. <웃음> 어? 장난... <웃음> 장난이야. <웃음> 내가 장난인지 내가 판단할게. <웃음> <웃음> 왜 거기 좀... 원래 여기 맞는 거 아니야? Oh <웃음> 아, 조심해, <거기 웃음> 조심해거 <너> 죽어. <웃음> <웃음> 어... 어... 조심 <까먹었어, 웃음> <아침에. 웃음> 어... 너죽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목소리> 아, 약간 이렇게. 막, <목소리> 뭐죠? 나도 이따가 안 돼. 이안이배속데이배속데이배 속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혼자 이렇게 막 나가시면 어떡하세요 다시 다시 뭐 뭐죠? 다들 뭐하왜이 무슨 일이 다시 다시 다시 입속 하나 둘셋같면제종사들같더니 b a 에 a Baba, b b a Baba, b a a Baba, a b a Baba, Baba, b a b 어떤 사람은 리사 지켜줘 이랬어요. 그래요, 지켜줘요. 아, 리사 지켜야 돼서. 리사 지켜야 돼. 리사야, 조심해. 리사야. 조심해. 큰일 날 뻔했어. 리사. 앞 리사, 리사, 리사 지켜드릴게요. 안 내면 찡거 가이바이보. You see that? w You see that? 안 내면 거 가이바이보. You see t h You see that? 아까 안 그랬잖아. 아까 주먹은 그렇지 않았잖아. <웃음> <웃음> 같은 주먹. 다른 느낌 다른 느낌 하하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이렇게이렇게 뒤들기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너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이